안녕하세요, 빠삐용입니다. 네, 저도, 쿡밥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대단한 건 아니고, 베이컨 조금 두 쪼가리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. Just say 우선, 준비된 조리 기구를 예열을 해놔야겠죠. 오븐 내 예열이 있듯이. 일단 뜨뜻하게 대파 줘야 됩니다 조리기구에 불을 켜 주겠습니다 <놀�>